전일입니다. 오늘은 2 0 2 3년양력으로는 아, 2월 26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7일인데 지금 시간이 6시 8분 이렇게 나오죠. 아, 올해는 여러분들이 알, 알다시피 개미년이에요. 개미년 개미년인데 아,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 무슨 시냐면 사묘 작년에는 사인이라 해가지고 4인시. 그러니까, 호랑이가 4기가 겹치는 날이었고, 작년, 그런 날이 있었고, 올해는 아, 3묘 연, 월, 일, 시, 그 시간이 딱 떨어지는 그 날이에요. 아, 연으로서는 개면년이고 월로서는 2월, 을묘, 을묘월이에요. 을묘월. 또, 날로도 을묘, 아, 을묘일이에요. 날로도. 그래서, 아, 시간. 아, 시는 마찬가지, 지금. 좀 전에 봤 여러분 봤더니, 6시, 아, 묘시. 그래서, 오늘은 바로 요 날, 을묘일, 아, 요 날입니다. 그래서, 저일막 일어나서, 좀 인사, 전화신령님들께 인사하려고, 이렇게 다 준비 끝냈습니다. 이제 인사만 하면 돼요. 여러분, 또, 여기 보면, 여러분, 잠깐 보여줄 것, 요거 하나 있어요. 여기 보면 물에 보면 울릉도 성화신당 그다음에 태백산 선화, 뭐 백두산 여러 개 여러 개 있죠. <웃음> 여기 말로 뭐냐? 천일이 인사 댕길 때마다 어, 예전에 영광 할아버지 오셔서 어,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물을 저렇게 하나씩 떠다가 놓고 인사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물 저기 제일 대박이 저거 있었어요. 울릉도 저 성화신당 내지는 거기에 울릉도 성인봉 아래 실령수 어, 실령수라는게 있었어요. 음, 자 지금부터 이제 저는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.